둥둥둥 이좀높일까 잠깐만 이이이이 님들 안녕! 잘 지냈어? 안녕! 오랜만이죠? 진짜 이번 활동 시작부터 솔직히 너무 바빠가지고 잠깐이라도 들릴 시간이 솔직히 없었어. 그러다가 오늘 좀 일찍 나와서 늦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오랜만에 조금 나가는 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음. 잘 지냈나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V앱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키는 거. 제가 물론 원질퇴를차 안에서 키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들고 잠깐 퇴근길에 잠깐 킨 거였고 제가 또 활동 시작할 때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 중이어가지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V앱을 못했잖아요. 활동 그 컴백 날. 그래서 그런지 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 졸리냐고? 원래 야행성이기도 하고 오늘 대기실에서 한.. 잠깐 눈 붙여가지고 좀.. 괜찮아요. 이따 자면 되지 뭐. 진짜 오랜만이지.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왔어요. 나는 요즘 물론 수문들더 많이 우리 응원해주고 있지만 맨날 공방에서 보고 산옥대 보고 팬싸에서 보고 요즘 자주 만나서 너무 좋은데 또못 오는 달님들은 보고 싶어 할까봐 왔습니다. 잘했지? 어땠어? 이번 활동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또 내일도 열심히 덤벼무대 할 거지만 그래도 이번 활동하면서 달림들 잘 봤나?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요? 띵! 아닌데 더 물론 활동 초반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고 요즘은 진짜 잘 먹어가지고 조금 쪘어 오늘도 뮤직뱅크 무대하고 또 팬싸도 했고 그리고 8시랑 10시에 라디오 있었잖아요 원스 바빴던 이유 <웃음> 중간중간 이동했다가 가면 전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슈로 달림들을 음방에서 못 만났을 때는 사전 녹화 끝나면 최대한 동선 겹치는 거 줄이고 그만 접촉을 줄이려고 산호 끝나면 퇴근이었어요. 그리고 생방 시간 맞춰서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봄 생방송까지 달림들 우리 다른 팬분들 들어오시니까 그거 기다리느라 원래 산호 끝나면 라디오 뭐 가고 뭐 컨텐츠 촬영 가서 전에는 달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가 조금 더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시간동안 기다렸다가 준비하고 생방하고 이러니까 달림들한테 뭐 달림들이 뭐 라디오나 콘텐츠 뭐 녹음하고 뭐 생방 가고 이러려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바쁘게 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박수를 친다? 이번 활동 진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날부터 물론 그 전주에 첫방은 일주일 전에 심지어 최초 공개를 달림들 앞에서 산옥을 먼저 뜨기도 했지만 첫방 날부터 달림들 응원을 너무 많이 받고 달림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는 걸 느껴서 시작을 했던 활동이어서 솔직히 진짜 피곤하고 잠못 자면서 하는 거 맞는데 너무 재밌었고 무대가 너무 즐거웠고 너무 힘났고 진짜 행복했어요 이번에 3주차까지 오면서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건강 챙기라고? 저 진짜 건강해요 피곤해도 건강해요 전 잔병이 사실 별로 없어 저는 맞나? 막 제가 이번에 스케줄을 빠진 게 처음이었어요. 뭔가 다 같이 하는 스케줄에서 그 원어스 건이 안네 이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되게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를 겪으셨고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많이들 걸리셔서 스케줄 못한 적이 진짜 많았 설레가 많긴 했지만 저 없이 활그 스케줄 하는 멤버들 본게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어좀 기분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걸리면 또잘안 걸린다면서요? 저 아직 슈퍼 면역자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달님들 자주자주 만나러 갈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인? 건인 이번 활동 의상 중에 어떤 의상이 제일 좋냐고? 어, 오늘 입은 블랙 벨트 수트 착? 수트 착? 뮤비 착인, 뮤비 때 입었던 옷인데, 이 옷도 달림들이 너무 예쁘다고 해줘서, 저도 마음에 들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착은, 어, 첫 주에 음악중심에서 입었던 그 빨간색 위에 반팔, 그 명품, 돌체인 그그 아바나 그 반팔 입은, 그거. 그, 디지팩 제 앨범 앞에 있는 사진이기도 한데,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평소에 안 입어본 스타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제가 약간 마러이 된 기분이 좀 들었던 옷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다 이쁘다고? 알지 그럼. 이번 활동 진짜 이주차에 더쇼도 더쇼조이스 후보였고 쇼챔 도 탑5였는데 결과가 2등이었고 처음으로또 뮤직뱅크에서도 1위 후보 해보고 막 마지막에 저희 곡 흘러나왔는데 전체 출연자 엔딩 해가지고 막 다른 아티스트분들 올라오시고 막 이렇게 진짜 여러가지 큰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순간이 진짜 진짜 많았어서 너무 행복했던 활동이었어 아직 안 끝났지만. 그리고 음원사이트에도 하루종일 저희 곡들 차크 체크인 아니고 뭐야. <웃음> 차트인에 있는 것도 막 보고 뭐 이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꼭 고맙다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건이 포카가 이번 앨범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복 받았네. 원더케이! 아! 원더케이! 원더케이! 맞아, 청청 스페셜 클립 작장도 저 예뻐. 그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이어서 좋아하고 또 저희 최근에 인생네컷! 인생네컷 라이브 컨텐츠 나오고 지금 전국! 인생네컷 매장에서 지금 저희 원너스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달님들 인생네컷 많이 많이 찍어줘요. 또곧 건희 생일이니까 제 생일을 인생네컷에서 함께 찍으면서 축하해도 주시고. 아. 그리고 이번에 진짜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재밌어요 매일매일이 진짜 오빠 나 내일 면접인데 응원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응원 항상 하고 있어요 달림들이나 응원해주고 좋아해준 만큼 저도 달림들의 일상에서 달림들이 하는 일다잘 되길 응원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오세요 건니가 행복하면 그 걸로 됐어? 나 진짜 행복해, 요즘. 진짜로. 안 피곤하냐고? 조금? 이제 씻고 자야죠. 근데 오늘은 한 6시간, 7시간은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수 있을 때푹 쉬고 내일도 좋은 컨디션으로 화이팅! 해서 음방 무대 열심히 해볼게요. 내일도 생방 오는 달님들 내일 잘 부탁하고 건희야 나 다음주에 시험인데 덤벼 노래 계속 귀에 맴돌아서 서술형에다 덤벼 가사 적을 것 같아 어떡해? 아는거 있으면 쓰고 모르면 덤벼 가사라도 써도 돼요 그럼 팩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1점이라도 주지 않을까? 건희는 이번 수록곡 중에 어떤거 제일 좋아해? 어 저는 어, 일단 처음부터 진짜 곡 좋다 했던 거는 솔직히 스카이다이빙 어, 뭔가 청량하기도 하면서 그 이도영이 참여를 해서 그런지 그 속은 따뜻한데 되게 러프한 느낌? 로우, 러우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보지 않은 스타일의 청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녹음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취급주의 제가 노래 잘했다는 칭찬도 되게 많이 받아서 내심 좋았지만 멤버들의 보컬 색깔이 진해진 게 느껴지는 곡이었어요. 이제 각자 표현을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색이 되게 짙어진 느낌? 동주도 되게 이번에 목소리가 잘 들려서 되게 매력있다고 느껴졌고 환웅이 보컬도 색깔이 되게 진해져서 좋았고 서영은 원래 잘하니까 그리고 이도영이랑 레이브형도 평소에 많이 해보지 않은 스타일의 랩핑이어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녹음을 너무 잘해서 취급제는 곡도 좋은데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해 멤버들이 그래서 좋았고 또 두눈빠도 처음엔 조금 낯가렸어요 평소에 해보던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녹음할 때 진짜 낯을 많이 가리고, 녹음 끝나고도 이제 그 이후로는 저희 덤벼 준비하느라 들을 일 많이 없었다가 발매 후랑, 또 팬싸장 가거나 어디 가면 저희 노래 들릴 때마다 들으니까 점점 좋아진 노래는 두눈 빠인 것 같아요. 처음에 솔직히 낯을좀 많이 가렸었는데 곡 좋더라고. 그리고 영조 형이, 아 사실 영조 형 칭찬해주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영조 형이 그 2절에 두눈반이더라 응. 이거 한게 진짜 속삭이기만 하는 그냥 그저그런 그저 런그 그런 파트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이게 음가가 없을수록 이게 발음이랑 이 느낌을 되게 잘 살려야 되는 건데 녹음 진짜 잘했어요 영조 형 그래서 진짜 매력있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조금씩 좋긴 하네 싶은 그런 노래예요. 뜨는 바지 더럽든뜨드드 그리고 원래 오메 불막이랑 오메 불막뭐 이렇게 막 꼬아놓은 그 뭐라 그래? 딕션이 좀 막갈나긴 해요. 아 그만해 칭달림들 댓글에도 영정 칭찬 그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웃음> 오빠, 저 생일이에요? 애준이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거니야, 오늘 라디오에서 영조가 리얼리티 얘기한 거 뭐야? 원업스. 그때 저희 그. 물물교환했던 그 리얼리티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맨 처음에 리얼리티에서 누가 언제 리얼리티를 최근에 찍었지 했는데 원옵스 그거였어 건희랑 인생네 컷 찍고 왔어 예쁜 건희 옆에 있으니까 나 너무 꿀리잖아 엥? 무슨 소리야? 쟤가 뭐라 근데 그거 은근 진짜 같이 찍은 느낌 나서 신기했어요. 이제 팬싸에서 달림들이 같이 찍은 거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배경색에 따라 조금 합성 같기도 한 색이 있는데 진짜 잘 찍으면 진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건이야 오늘 엄청 잘생겼다. 고마워요. 저 요즘 자주 잘생겼어요. 건희의 꾹꾹까까 진짜 귀여워? 맞 이번에 쇼챔에서 엔딩 예정 그 엔딩은 원샷이겠죠? 해서 제가 권아기 형의 마음 뒤흔들어 버려가지고 엔딩을 했는데 오! 저 그래서 섀도우 복싱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몰랐다가 아니 저는 그런 엔딩 아이디어를 낼 줄도 몰랐을 뿐더러 멤버들이 그걸 하자고 투표를 했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 이거 난잘 모르니까 다른 멤버들이 재밌게 해주겠지 했는데 나난 거야 물론 엔딩 좋죠 감사하죠 무대 마지막 장식을 하는 역할이 엔딩 중 되게 귀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 근데 찾아보고 공부했죠. 내가 당일에 리허설 때거이 엔딩이에요. 했으면 어떡하지 했을 텐데 이미 섀도우 복싱 하기로 했고 VCR 찍었고 난거 알고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된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해. 그것도 무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봤죠. 시시시시 하고 끝내면 진짜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심지어 그 느낌을 진짜 원래 배우님처럼 잘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그래 이거 하고 내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 편은 아닌 것 같으니 한대 맞자 하고 그 주어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엄마 얘가 나 때렸어 할지 달림들 얘가 나 때렸어 할지 멤버들한테 형아 얘가 나 때렸어 할지 했는데 마마보이 컨셉을 잡았 그랬습니다. 섀도우 복싱 30년 경력 같았다고요? 저는 아직 25살인데 30년 경력 같았다고요? 저 아직 만 23살이거든요. 전 아직 이 인생을 23년하고 몇 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경력이 30년 같다고 하면 저뭐 30살 같다는 건가요? 마마보이 말고 달림보이 했어도 좋았겠다고? 사실 달림들이 하려고 랬는데 앞에 달림들이 있어서 그냥 엄마 불렀어. 엄마 보고 싶었어. <웃음> 그리고 또 다른 엔딩도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죠. 저희 덤벼하트로 끝난 엔딩이라 아뭘 하면 좋을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엠 가는 완벽풍선아트 해버렸죠. 응. 근데 어떤 질문을 하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기억 안 나. 뚱! 거이 렌즈 뺄까? 눈앞 보인다고? 아, 이거는 지금 밤이니까 머리가 내려서 머리가 찔려 근데 예쁜 것도 중요하니까 그 아, 내 댓글을 읽으면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해. 핫. 음. 퓨. 내일 착장 스포종. 내일은 세착장이 달림들이 말해도 몰라. 내일은 새로운 작장 닮님들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걔차 <붕붕> <붕붕> 사람들은 씩 사라져 가는데 로등 아래 린둔둔둔 어, 귀가 왜 이렇게 빨갛냐고 그렇게 귀가 왜 이렇게 빨갛지? 덥나봐 원스 라이브 짱잘해 언제 이렇게 다 컸냐고요? 이번에 저도 느꼈어요 저희 라이브 잘해요 음 예전에 제가 진짜 자신감 있는 만큼 실력으로증명했습니다 했잖아요. 이번에 방송국에서도 너 라이브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달님들도 무드 보고 코니어 근데 진짜 내가 이 춤을 하면서 라이브를 할 거라는 기대를 진짜 안 했는데 너네 라이브 진짜 잘하더라 깜짝 놀랬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만큼 열심히 연습했고 아 이게 진짜 덤벼 춤이 진짜 박자를 다 쪼개서 춤을 추고 바디컨트롤을 되게 많이 하는 안무여가지고 이게 그냥 부를 때랑 그냥 아아랑아랑 아, 아,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요런게 되게 많아가지고 와 진짜 이번 라이브 어떻게 하지? 아 그냥 진짜 어떡하지? 이랬는데 해내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사실 멤버, 멤버들, 이 달림들이 현장을 사실 더 와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현장에서 라이브가 좀더잘 더 들리거든. 이제 송출되는 거는 MR이랑 그 보컬이랑 이제 비율을 잘 무대에 완성도 있게 그냥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서 가는데 현장 라이브가 좀더잘 들려요. 그래서 달림들이 그걸 와서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깔끔합니다. 헷 해냈대 귀여잉 자꾸 저거 귀엽다 귀엽다 하시는데 저 멋있거든요. 나 보래 졸린가봐요, 그쵸 헛소리를 다헷터터 방송에서도 잘 들려요? 그럼 다행이고. 네. 짜잔 이건이군, 멋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림도들 궁금한 거 없었어요? 활동하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뭐 좋았던 거나, 이런 거? 아니면 하고 싶었던 말이나... 오늘 산업 긴급출동 달님들 소리 진짜 많이 열심히 들은 거 알지? 아니 오늘 이제 또 생각보다 이제 그 뒤에 여유가 있었는지 방송국에서 또 저희 원래는 한 3, 4숫차 되면은 컴백하는 가수분들 또 멋있게 무대 해드려야 되고 공평함 공평성을 위해서 이제 슬슬 그 생방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뮤뱅에서 저희 예뻐해 주셔가지고 또 챙겨주셔서 산옥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예정인 없었던 거니까 달림들 급하게 공지해서 산옥 때 모시게 됐는데 진짜 많은 달림들이 부르자마자 박상철 선배님처럼 무조건 무조건이야처럼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거야처럼 진짜 많이 와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든든했어요. 아 당일날 이렇게 저희 원어스 무대한는데 와주세요 하자마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달님들이 우리한테 계셔주시구나 해서 너무 행복했고 평소에 100명, 200명 산녹 때보다 기살려준다고 달님들 응원법 진짜 크게 해줘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 고마워! 또 모든 달님들 너무 그렇다고 마음 쓰지 마세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무대 봐주고 우리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 오늘 또 라디오에서 라이브 있었잖아요. 너무 아쉬웠어. 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뭐 노래방에서 뭐그 정도 실수는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 앞에 그냥 키보드가 있어서 심심해서 뚫기는있는데 거니 타자 뭐냈 나오냐고요 한창일 땐500 400대 중후반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컴퓨터를 해서 타자 칠일도 없으니까 옷타나서 지우고 다시 하고 하면 200몇300 초반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백 꽃필 무렵 거 알죠 질문? 내일도 화이팅? 그래, 내일도 화이팅! 오빠 하트 주세요. 다 가져가.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 Please say hello to Brazil to Moon. Hello to Moon. and hello brazil i love you me too from saudi arabia hello かっこよすぎるこれは何かっこよすぎすぎるかっこよ 가꼬이? 가꼬이 와 멋있다 멋있다는 뜻인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야스미 바이바이 응 오야스미나사이 원우스 첫일위한테 200일이야? 헉! 고마워 벌써 워라민이 그렇게 됐구나 고마워 Thiamo, h i Hi, hi Connie. Hello. Mm -hmm, hmm, hello. I'm from Korea. Hello, s h h 해리님 브이로그에 거니소스가 엄청나왔어? 칭찬을 해주셨대요. 직원으로 투잡 뛰는 거 아니냐고. 해리님이 혹시 제가 아는 그 걸스데이 해리 선배님이신가요? 헉? 뭐야? 팬분들 그리고 어? 거기서? 제가 거니소스를 어디까지 들어봤냐면 일단 투문 멤버들 제 친구들 그리고 다른 K-pop 팬분들 그곧 그, 투문이 될 분들이죠 <웃음> 다른 K-pop 팬분들 그리고 제작진 분들까지 들어왔어요 그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그냥 제작진 분들은 오랜만에 음방으로 뵀잖아요 그러면 고니 씨 소스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드셨으면 다행이에요 막 이러고 그랬는데. 다른 선배님들이랑 다른 아티스트 분들까지 아시면 좋죠? <웃음> 맞는진 잘 모르겠지만 맞다면 영광입니다. 저는 저도 혜리 선배님 진짜 좋아했었어요. 걸스데이 선배님들 노래 진짜 좋아했고 그 응답하라 드라마 하셨을 때랑 진짜 팬이었어요 맞아도 감사하고 아니어도 다른 혜리님이실 수도 있고 건희야 너 졸업사진 덤벼피스 보자고 찍었어요? 그... 이번 활동으로 투문이 되었어. 앞으로 잘 부탁해. 덤벼 입덕 환영.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입덕 해 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건데 저희 영상통화로 유닛팬사인회도 한대요! 방금 9 8즈 브이앱 달라는 얘기를 봤는데 환웅이랑 시간이 맞고 하면 꼭 올게요. 환웅이랑 같이. 근데 그걸 봤어요 제가. 다음주 월요일날인가? 또유닛팬사인을한다는거예요 그래서 오, 이건 또 신박하고. 신기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팬분들 중에, 그, 환웅이 최애 팬이시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막, 뭐지? 저보고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잉? 그러면 환웅이에요? 저예요? 이러면, 아, 아, 아, 이러다 넘어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막, 그런 분들이 몇, 몇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환웅이랑 같이 하니까 골르라 그래야겠다. 당장 골라 얘야 나야. <웃음> 장난이고 또 멤버들이랑 같이 팬분들이랑 대화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 와요. 저 보고 싶은 두 분들 많아요. 달님들 많이 와줘 보고 싶어. 너무 좋은 게아 저는 팬싸 중에서 개인 대면 진짜 좋아요. 진짜 더 깊게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개인 대면도 진짜 좋아하고 개인 영통도 좋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우리 둘만 있고 아모든 투문 만나는 건다 좋은 것 같다. 공방도 많이 와주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달님들은 영통으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못 오더라도 괜찮나요? 무리하지 말고 그냥 저희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서 그냥 달님들 얼굴 하나하나 다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건이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환우이 같은 아들 낳는 게 꿈이에요? 저도 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웃음> 저는 옛날엔 진짜 아빠가 부러웠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그래서 부러웠는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엄 엄마 같은 사람 이거 말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진짜 만나고 싶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희 엄마 진짜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모두다 모두 그렇겠죠? 흠. 우아치 님. 흠. 흠. 건이야 보고 싶다. 나도 <웃음> <웃음> 와이니. 나도 건이야 구청에서 기다린다. 오. 제가 여권 아니면 구청을 잘안 가요.쨌든 <웃음> 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저는 내일 스케줄도 있고 저 빨리 쉬고 자야겠어요. 오랜만에 시간이 났는데 잠을 자야겠어요. 자자. 얼른.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자리 한번 앉으면 진짜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아. 올라가서 언제 씻고 언제 자냐. 아 나잉. I'm alive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I'm alive 아 요즘 또 음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스케줄을 하면 이제 저희 순서 기다리면서 모니터 틀어놓으면 계속 노래를 듣게 되고 무대를 보게 돼서 보는데 요즘 좋은 노래 너무 많아요 세븐틴 선배님들 핫도 너무 좋고 또 AB6IX 분들은 이제 계속 대기세를 같이 쓰고 계속 앞뒤 무대 하다보니까 또 전웅님이랑 그 아돌라 스페셜 MC 나와주셔가지고 DJ 나와주셔가지고 뵙고 해서 세비어도 진짜 너무 많이 늘었고 Comeback 투바투 분들 노래도 진짜 너무 많이 늘었고 최근에 라이선 분들 얼라이브도 진짜 노래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레셀라핑 분들 펌펌펌펌 펌펌펌펌펌 퓨 l e 레스 저도 한 K-pop 고인물로서 약간 항상 공방 뛰는 느낌. <웃음> 맞아, 프로 K-pop 시청러. answer, <웃음> h 맞아, TNX 분들, 이번에 데뷔하셨는데, TNX 분들도 저희랑 이제 활동 처음부터 겹쳐가지고, 진짜 자주 뵙는데, 노래 진짜 좋더라구요. 미쳐라 미쳐. 비켜. 제가 라우드 방송을 몇번 봤었거든요. 제 취미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 을 진짜 챙겨 봐요. 이게 그 같은 직업을 가진 직종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진짜 많이 해봤지만 서바이벌을 할때 그 간절함과 그 노력과 그걸 진짜 단시간 단기간에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하는 그 무대들이 진짜 빛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퀸덤도 그렇고 걸스 플래닛도 그렇고 뭐 라우드 그리고 뭐 킹덤 뭐막 진짜, 오디션 프로그램 진짜 좋아해요. 보는 거. 나가는 거 말고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라우드 분들 진짜 자, 잘하셔서 놀랬었는데 데뷔하셨더라고요. 비켜라 비켜. 비켜 덤벼 세트 같다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 근데 저희 노래 저는 약간 저희 노래 중에 두 글자 이렇게 좀 명령형이 있거든요. 가자, 부셔, 덤벼. 약간 이렇게만 묶어봤는데. <웃음> 그렇지만 역시 덤벼만한 곡이 없지 제가 달림들 못가지 다른 아티스트분들 곡다 열심히 들을테니까 달림들은 덤벼만 들어요 알았죠? 트릭스터만 들어 원어스 노래만 들으라고 건희야 나 12일날 원어스 펜스 처음가 너무 떨려? 1 2일날만나 건희 눈에 띄기 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투문으로 오면 되지 진짜? 설마? 덤벼 짱 좋아? 좋아해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슬슬 가야겠다. 님들 지나갈게. 캡처 타임 해야지 또. 담배 피. 담배 bring it on. <웃음> 요 난리. 간다. <웃음> 진짜 갈게. 다림도 오늘도 잘 자고 좋은 밤 보내고. 아직 남은 덤벼활동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발매 후 진짜 한 3주 됐는데 아직까지 투표 열심히 해주고 스윙 열심히 해주고 너무 고마워. 왜냐면 그것도 다달림들의 노력이고 시간이고 또 손가락 힘이고 그렇잖아요. 다 달림들이 시간 내서 해주는 거고, 막, 노력해야 되고, 데이터 나가고, 와이파이 쓰고, 막, 핸드폰 뜨거워지고, 막, 다 아는데, 너무 고마워. 사실 맨 처음엔, 진짜 그렇게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좋아만 해줘도 돼요. 이랬는데, 아니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는 달림들 말로, 또, 그렇게 나오는 결과들을 달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같이 행복해주고, 그리고 그거마저 저희를 좋아해서 해주는 일이니까 그냥 고마워하기로 했어요. 그냥 내가 더 보답해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달림들이 해주는 거더 고마워해줘보려고. 지금도 충분히 많이 고맙지만 달림들이 해주는 거는 내가 오히려 아니야 진짜 괜찮아. 는 사실 진짜 괜찮긴 한데 달님들이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마다하는 건 오히려 달님들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요즘은 다 기분 좋게 고마워하기로 했어요. 다 고마워. 그래서 나는 이제 자러 간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인데 고마워. 내일 음방 화이팅! 오는 달님들은 또 내일 만나고 방송도 꼭 봐주고 팬싸 오는 달님들은 내일 팬싸에서 또 만나고 갈게요 렌즈 빼달라고? 빼긴 해야 돼 이거 빼면 갑자기 너무 못생겨질 수도 있는데 오늘 약간 그 약간 그이몽환적인 렌즈가 이 약간 살짝 음영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누드 톤이 오늘 키 포인트 포인트라고 그랬거든. 렌즈 빼면 진짜 <웃음> 못생겨졌어. 아니야 사실 못생기진 않았어. 좀 느낌 다르죠. 제 생눈. 이렇게 조명 앞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 되게 갈색 눈이네요 저 달님 다 알았어요? 제눈 이렇게 갈색인 거? 렌즈 하나로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달라졌죠? 아 빼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빼고 자라는 거였 당연하지 나 씻을 거야 렌즈 빼고 씻을 거야 나 이제 갈게. 오늘도 고맙. 고 렌즈 되게 잘 빠진다고? 버려야 돼. 이거 원데이야. 아달림들이 이거 렌즈 정보 알려달라 그랬는데 알아냈어. 러시안 벨벳? 아. 러시안 벨벳 아아 아, 에이 아아 아. 아, 아, 아. <웃음> 러시안 벨벳 아니고 러시안 뭐야? 스모... 러시안 스모키 오렌즈 렌즈입니다. 이번 활동 때 조금 좀 화려하고 튀는 거에 약한 메이크업, 블러셔 메이크업이 컨셉이어가지고 사봤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랑. 그럼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음날도 고랭? 고랭? 고, 고생 많았고. 나도 고생 많았어거니야 그래, 고생했다. 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잔다! 안녕! 뿅! 간다! 뿅! 가라, 안녕! 뿅! 사랑해, 잘자, 투문 최고야, 안녕!